자,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한국전쟁의 순교사, 손양원 목사님과 문준경 전도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사의 순교의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환란의 때를 통과해야 하는지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자, 손영원 목사님은 1902년 6월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호주 성교사 맹호은 성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인 송종일 장로님의그 독립 만세 운동으로 그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서울 중동 학교도 퇴학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학업을 하게 되는데 잠시 일본에서 1924년에 귀국해서 이제 사모님 되시는 정영훈 사모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청년 손영원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에서 우찌문화 간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924년 10월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어, 1926년 손양원 목사님은 호주 선교부가 운영하던 신학교육기관인 진주에 있는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이 학교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최상림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부산 간만동에 있던 나환자 보호시설인 보호시설의 그 맥킨지 선교사 아래에서 전도사로 일하게 되고요. 울산 방어진 교회, 또 남창교회, 양산읍 교회, 원동교회 등을 순회하면서 미량 수산교 교회 등을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사로, 이렇게 소년 목사님이 전도사 때 봉사를 했는데, 이 부산 나환자 보호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나중에 애양원에서 사역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1932년 부산 간만동에서사경회를 인도할 때, 김교신 선생의 성서조선을 소개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1935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1935년부터 1938년도까지 신학공부를 하게 되고요. 어, 이제 졸업을 해서 경남에 이제 부산지방시찰회의 그 순회전도사로 파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지만 역시 그 무교에 관련 서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와 또 신사참배 운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경남노예, 그러니까 평양 그 경남, 그 신학, 어, 평양신학교가 중심이 됐던 그리고 또 장로교의 그 병남노예에서 해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39년 남장로예 성교회가 운영하던 애양원의 청빙을 받게 되는데요. 신학교 재학 중에 그 애양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목회자로 이제 청, 청빙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곳을 방문하는 이제 외부인들은 이제 환자와의 접촉을 피했지만 당시에 이제 송양원 전도사님은 장갑도 끼지 않고 악수를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이 애양원을 통, 애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이제 애양원 교회와 타지역 부흥회 등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일장기를 교회 에 부착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였던 그 설교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돼서 여수 경찰서에 구금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역하던 중에 이제 만 5년 정도 돼서 8 1로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록해서 애양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6.25가 다시 터지고 이제 동료와 신도들에게 그 피난 권유를 받지만 거절을 하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나환자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은 공산당원에게 체포돼서 1950년 9월 20일에 순교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볼때두 가지를 꼭볼 필요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것은 신사참배에 대한 결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검사가 그 손양원 목사님을 체포해서 신사참배 거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답변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진리에 대한 그 결의와 실천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하셨냐 신사참배와 동상 동방요배는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이니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요. 또두 번째로는 우상에게 전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국민된 도리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는 망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축복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어, 이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있을 때 아들인 동인 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하늘에 어찌 두 애가 있을 수가 있고 일국에 두 임금이 있으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이 되겠으며 십자가의 도 외에 구원이 또 어디 있으랴 세상에는 주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우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구나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손영어 목사님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일 출옥한 이후에 손영원 전도사님은 부산 국포예림원 교회 집회를 요청받고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강대상 위에 신사 참배용으로 사용되던 가만하다 그가 천조 대신 표를 넣는 것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자 당시에 이제 손 전도사님이 가미나다 상을 이렇게 쓸어버서 땅에 던져버리고서는 온 교회에 회개를 촉구했고요. 그래서 온 교회는 울음바다에. 잠겼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대문교회 부흥 집회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세계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포스터를 포스터가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고 이 포스터를 떼어내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포스터를 떼어낸 후에야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보면요,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애양원 사역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이 모습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애양원은 처음에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남장로의 성교 교부가 1909년 광주 양림에다 지었어요. 양림에다 지었던 나환자 보호 및 치료기관이었는데요.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1925년 여수의 한적한 섬인 신풍으로 옮겨가서 나앉아 수용시설을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양원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가기를 기피했죠. 이곳에서 청빙을 해도 거절하기가 일쑤였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손양원 전도사님은 이들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청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손영원 전두사님은 애영원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직원들과 환자들 사이를 구분하는 철조망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당회의실과 목회의 자리와 나앉아 장로들 사이를 막아놓은 그 유리 칸막이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손영원 전두사님은 환자들의 처소를 자유롭게 출입했고요. 환자들의 상처를 입에 대고 고름을 빨아내기도 했습니다. 손영원 전도사님은 모든 감마기를 제거하고 장벽을 허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단지 나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영옥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손영원 목사님의 삶을 조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일이었는데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 일본 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정말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국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이데올리기가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신사참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었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북한 지역을 강타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이제 남한 지역에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기에서 한국교회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남쪽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요 김지회 중위를 중심으로 광주군 제14연대 장교들과 공산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여수 경찰서와 군청 그리고 주요 역사 등이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반란군에 의해서 인민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결국 경찰관과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 1,200명이 무참하게 처형된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몽둥이로 머리통을 쳐 깨부수고 또쇠 젓가락으로를 눈에 박아서 사람을 죽였고요또 영암에서는 좌익 그 세력 부인들이 호미로 이렇게 찍어서 여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정말 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여수 경찰서 소속 여순경 두명은 이제 국부의 죽창을 막고 숨지게 됩니다 이 어떤 성기의 죽창제를 해야 됐던 그 잔인함, 그리고 어떤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잔인한 짓이 이 반란군을 통해서 벌어졌던 것이 여수 반란, 여순 반란 사건인데요. 첫날 무려 이제 수백 명이 죽고 순천을 점령하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이 바로 여수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수 반란 사건을 자파 단체와 우리 정치권이 결합해서 이른바 범국민연대, 이 범국민연대가 제주 사3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 명령,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라고 이들은 얘기해요. 이런 부당한 명령을, 어,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그 군인들이 어떤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정치권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반란이 아니라 항쟁이다 이렇게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학에도 여수 반란을 항쟁으로 명명하면서 이것이 이승만 정권에 반대한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양민들을 무참하게 이때 학살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주 4.3 사건 진압이라는 명령 거부는 둘째 치고요. 1948년 10월 19일 여수반란 세력은 군내에서 상관을 죽이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 다음에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했고요. 군경 소탕 작업을 천명합니다. 이들이 1920년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여러분, 인민대회를 중앙동 광장에서 열고 약 1000명의 군중을 모은 가운데서 이용기를 부롯한 좌익 인사들이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들이 한그 연설, 연설들과 채택한 여, 여섯 개의 조항이 있어요. 이 여섯 개의 조항을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 좌익 세력인 유목유는요. 여수에서는 인민 해방군이 상륙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북의 인민군대가 38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지금 남진중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일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창수는 자 지창수가 14년대 인민 해방군 사령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젯밤에 우리는 미리 북조선 인민군과 짜놓은 계획대로 동족상잔의 제주 파병을 거부하고 우리 인민의 적인 경찰을 처부수고 여수 인민을 해방시켰습니다. 또 우리는 북조선 인민군과 약속대로 합류하기 위해 오늘 아침 김지혜 동무가 두 개의 대대병력을 이끌고 이미 순천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개 결정서를 채택하는데 이 천명한 여섯 개 결정서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어떤 내용이냐. 자.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예약기하고요 이승만 분당 정권을 분쇄하기로 맹세합니다.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은 무효라고 선언을 했고요. 친일파, 민족반역자, 경찰관 등을 철저하게 소탕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용화된 역사는요. 이 반란 사건을 부정하고 진압과 정부에서,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피가,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 반란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민간인 대학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순 반란 사건은요, 이 채택된 결의서와 그날 그이 대회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을 통해서 분명하게 국내에 있던 남노당 군사들이 일으킨 반란이고 이것이 국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으로 여수 사건 자체를 미화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여순 사건으로 잔인한 너무나도 극악스러운 살인이 일어났는데요. 1948년 10월 21일 좌익 학생들은 기독교는 친미적이라면서 기독교 학생들을 폭행하고 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이자 기독교 학생 회장이었던 손동인을 예수쟁이 두목이라는 제목으로 동생인 손동신과 함께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 비통한 가운데 며칠을 보내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기로 결정한 건데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는 아주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반발하는 그 손동희 그 딸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10개명인 제1개명과 제2개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가서 고생을 했다. 그 학생을 안잡았으면 모르지만 잡혔는데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면서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두 계명을 모두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면 얼마나 무순이냐 너희들도 나도 감옥에서 헛되게 고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둥이 권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당시 15살이에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오빠가 되냐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웃음> 이때 손양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을 그, 이 안재선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범인이었는데요. 이 안재선을 부산의 성경고등학교에 수학하도록 해서 전두사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아홉 가지 감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나서 한 아홉 가지 감사인데요. 첫째, 주인의 형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 두번째, 이렇게 귀한 보배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 <웃음> 세번째, 삼남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처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네번째, 두 아들이나 순교하였으니 감사. 다섯 번째, 끝까지 전주하, 전도하다 총살로 순교를 당하니 하나님께 감사. 여섯 번째, 무기, 미국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 여덟 번째,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맺어질 것을 믿으니 감사.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이상의 진리와 사랑의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아홉 가지 감사를 선포하십니다. 자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은요 항상 또 말씀 중심의 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지키셨고요.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 시간에도 11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사참배 거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이 지으신 예수만을 위해 살자라는 글에서 보면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되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7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라도 일대를 북한군이 점령했습니다. 이때 인공기를 개항하는 곳에 식량을 배급했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당연히 인공기 개항을 반대했고요. 결국 애양원 식구들을 피난시켜야만 했습니다. 직원들과 그 애양원의 환자들을 피난 보내는 배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손양호 목사님은 남아있는 애양원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하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설교하신 것처럼 실천하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9월 13일 애영원 내부자의 밀고로 체포돼서 가서 교육을 받던 중에 인민군에게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산군들이 시끄럽다면서 총 개머리판으로 목사님의 그 입을 내리쳐서 나중에 찾은 손양호 목사님의 시신은 입이 다 짓니겨져 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또한 명의 순교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님은 19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남편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남편의 그 첩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받아야만 했을 정도로 박복한 삶을 살았던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그나마 시아버지가 의지가 돼서 글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삭반의 질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너무나 힘든 삶에 죽음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어, 이때 집에 들렸던 전도 부인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별세하고 나서 목포로 나오게 되고 이후에 자신의 멘토인 이성봉 목사의 전도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경성성서학교에 1930년 5월에 들어가지만요. 이때는 처음에 이제 여자이고 또 받아주지 않아서 청빙생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193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이 되는데요. 이 학생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때는 이제 신학생인 거죠. 항상 고, 방학이면 고향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1 9 3 3년부터 신안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리교회를 개척하고 또 중동리 교회, 그리고 대출리 교회, 방충리 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설립하고 또 돌면서 순회 전도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43년 그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에 한거하다가 고문을 받으셨고요. 1950년 10월 5일 공산인민군에 의해서 중도 모래사장에서 순교하십니다. 자, 문준경 전도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전도사역, 하게 되는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전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나눔이었고요. 둘째는 찬양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을 위해 전도사님을 위해 중동리 교인들이 세운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병든 자의 의사 아에 낳은 집의 산파 문명 태치 미신 타파의 선봉자 우리들의 어머니. 앞에, 지도, 임자, 자음, 암태, 안자 등의 보금전도 자,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요 장티푸스가 막 퍼져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가족들조차 이 장티푸스 환자에게 병이 옮길까 올물까 이제 두려워서 환자를 내다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은 어차피 당신은 홀몸이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면서 환자를 돌보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또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산파로서 사람들을 치료했고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굶주린 이웃에게는 음식을 구해다 먹였고요. 자신들은 굶주리면서도 자신은 굶으면서도 가난한 신학생의 학비를 보태주었고 복음과 사랑만을 무기삼아서 길도 없는 갯벌과 그 밀물때면 물이 잠기는 노두길을 걸어서 섬에서 섬으로 1년 동안 아홉 켤레의 고무신이 닳도록 열정적으로 삶을 보낸 그런 예수님의 서반트 리더십을 보이는 그런 성김의 목회자였다고 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문중경 전도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맑고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자, 1943년 그 일제의 탄압으로 성결교단이 이제 강제 해산되고요. 이 과정에서 문종경 전도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수차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공산 인민군들에게 체포돼서 목포로 이제 압송돼서 옥살이를 하다가 아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공산군이 도망하다, 도망하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좀 나중에 섬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중동리로 돌아왔다가 섬에 있던 인민군들에게 다시 체포되게 됩니다. 모래사장에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군이 너는 반동의 시암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처형한다면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창으로 잔인하게 찔렀는데요. 숨이 끊어지지 않자 숨통을 끊는다면서 목에다가 총구를 대고 총살했습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의 죄목은 새끼를 많이 깐시암탁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나는 죽어도 양딸 백정희 전두사와 교인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산다면서 인민군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가라고 전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하십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로 증거를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삼겼던 교회 중에 하나인 진리교회에서 양육했던 제자가 13명이 순교를 했고요.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 출신 목회자만도 약 70여 명이 됩니다. 성교교회 이만신 원로 목사님과 우리나라 CCC를 설립한 김중근 목사님,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쓰임받 주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을 부활한 전도사님들을 낳고 이것을 부활한 그 닭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신앙군 앞에 몇 개의 섬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려 1,4개의 섬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과 복음의 림으로 섬을, 복음, 섬의 그 복음화율이 35%가 됐고요. 특히 문 전도사님의 전도 거점이 됐던 중도는요. 중동리 교회를 중심으로 11개 교회가 세워져서 섬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 중도, 현재 1,7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갱갱이를 아시나요? 갱갱이는 논산시 강경을 부르는 조선시대 이후 충청도 방언인데요 지금은 이제 젓갈로 유명한 강경, 강경을 말하고요. 강경장은 조선시대 3대장으로 불릴 만큼 크고 대단한 그런 장이었죠. 이 강경은요. 백길이 가장 빠르고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던 시절 이 강강경 포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경이 유명해지면서 갱갱이로 불려지고 또 선교의 외국 선교사님들의 거점이 됐었는데요. 자, 이런 그 교통의 유지 갱갱이 일찍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정착이 됩니다. 이런 논산 어, 병촌리에 들어선 병촌교회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1943년 교회당이 폐쇄되고 매각되게 되는데요. 병촌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지켜졌고 해방이 되자 다시 재건됩니다. 하지만 6.25가 곧 터졌고요. 붉은 완장을 찾고 다니던 빨갱이들의 학살 향유에 병천 성결교회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병천리 일대를 장악한 공상군들에 의해서 병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일가 친척까지 끌어다가 반동분자라는 제목으로 정미서 창고에 가두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고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당했지만 이회의에 응하지 않자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정수혜의 집사는 당시 시부모, 시동생, 아들, 딸, 조카 등 일가족 10명이 모두 무자비하게 살해돼서 구덩이에 안매장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정수혜의 집사님은 임신한 상태로 10살 된 우동식 군을 아는 상태에서 이 시신이 수습되어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찬송을 불렀고요. 죽음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이 코앞에 와 다가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순교자들은 스스로를 향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창과 칼을 빼어들고 발로 차는 인민군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은요, 소금밭 천지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교인들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소금밭 천지가 아니라 피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영광군 염산면이었습니다. 이 영광 염산면은요 남로당 그 김삼룡의 주 활동 무대였고요 전쟁 전부터 이 김삼룡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설상가상 공산당의 그 유격대가 들어와서 후방 교란 작전을 6.25 3일 전부터 펼치면서 이 염산면 내 이념 갈등은 그게 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염산면의 염산교회는 요 전체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퇴각하지 못한 북한 공산군과 자익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염산교회는 독립군 출신의 김방호 목사님이 단임 목사로 있었는데요. 영광 일대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고 교회당이 공산군의 사무실로 징발된 후에도 이 목사님은 교우들과 함께 마을에 남아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염산지역 지역에 이 염산 지역의 무참한 비극의 발달은 9월 28일 서울 수복구에 북진하는 국군의 환영대회 때염산교의 청년회가 앞장서면서 비롯되게 됩니다. 후퇴하지 않고 남아있던 공산군과 좌익세력들이 미제의 앞잡이라면서 이제 보복을 자행하기 시작하는데요. 10월 7일 환영대회에 앞장섰던 이 기삼도를 학살하고요. 교회당을 불태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염산교의 어, 고목룡 성도는 요 당시를 이렇게 증명하는데 증언하는데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기삼도입니다. 집에 동네 청년들을 모아놓고 태극기를 그렸는데요. 그것이 발각되어 잡아놓고 매질을 당하며 누구와 함께 그렸냐고 추궁해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입을 여 열었다면 동네 청년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대로 순교했겠죠 이렇게 끔찍한 일이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 10월 7일, 그러니까 10월 8일, 그 10월 7일 이튿날부터요, 교회를 불태우고 그 이튿날부터 이 공상군과 좌익들은 염상교회 교인들을 어른과 이에 할것 없이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은요, 이 새끼줄로 엮은 돌을 매단 채 교회 앞에 바닷가로 끌려가 수장을 당하게 되는데요. 돌이나 몽둥이에 목숨을 잃었고 죽창에 찔려서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가해자들에게 이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염산 교회에서 그신앙생활 했던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순교하신 노병재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바로 내다보이는 바닷가 뚝방염. 숨은 통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라는 그런 장소예요. 이곳으로 끌려가서 여기에서 목에 돌이 매달린 채로 순교를 당합니다. 가족들 아홉 명이 모두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때도 이 순교의 순간에도 끝까지 내주를 가까이함이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노병재 집사님의 형 형제인 노병인 성도와 그리고 어, 노병인 성도의 가족 79, 노병규 집사의 가족 6명, 이렇게 한 집안 가족 총 22명이 굴비처럼 엮여서 이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 10월 13일에는요, 염상교회에서 전도사로 헌신하다가 장로가 된그 허상 장로님과 허상 장로님의 부인 이순심 집사가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와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허상 장로님도 죽는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조용히 그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셨고요. 그리고 이 허상 장로님의 부인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공산당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염산교회의 3대 목사로 부임한 부인한 그 김방호 목사님은 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얼마 후인 7월 23일 북한군이 염산교회에도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주일 밤에 예배 시작 종을 치러 갔던 사모님이 종을 치지 못하고 돌아왔고 북한군은 사태까지 빼앗아서 김목사님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이 피신해 있던 어느 날, 그 김동근 장로와 김영호 집사 그 부자가 와서 피난할 목선을 준비했으니까 피난을 가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김방호 목사님은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고 교회의 문도 닫았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나? 떠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머물던 그 성도의 집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가족 전원을 마당으로 모읍니다. 이들은 김방호 목사님을 민족의 반역자, 미제의 앞잡이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김방호 목사를 때려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가족들이 따라 하겠습니까? 가족들은 거부하고 결국 공산당들은 장작으로 때려서 김방호 목사님과 가족을 죽입니다. 김방호 목사님은 죽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산군과 자해 사람들은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는 이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참히하게 학살하는데. 이때 4살 난 손녀 영경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뭐 아이도 전혀 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염산교회는요 순교자의 수가 많기도 하지만 이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요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서 순교를 했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이것은 교인들에게 도피의 시간이 충분했다는 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깊은 신앙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순교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영광 지역의 다른 교회인 야월교회는요, 어, 성교사 유진배 성교사가 지역 성도들과 함께 세운 교회인데요. 이 야월교회 성도들도 1950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두달 동안 교인 모두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섯 명은 목에 돌을 맨 채로 수상을 당했고요. 나머지 60명은 모두 생매장 당했습니다. 생매장 당할 그 굴을 자신들에게 파괴하고 그곳에다 이렇게 파묻었, 그 파묻었는데요. 자, 살아나오려는 사람들은 또 모두 죽창으로 찔러죽였죠 당시 9살 어린이었던 최중한 장로는요. 끔찍했던 그때의 기억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유교 사상에 추철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인민군에게 끌려가 인민재판 후 죽지 않고 살았다면서 유교 전쟁을 생각만 하면 아직도 끔찍하다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순교 이후에 야월도에는 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죽는 거죠. 누구에게? 공산당들에게요. 마을에는 교회도 교인도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월교회 순교자들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교한 야월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염산의 명물 소금처럼 이 지역에 녹아들어서 복음의 털을 닦았고 현재 의 야월도에는요. 28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중 100여 세대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약 35%의 지역 보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망경교의 강성진 잔노와 그의 아들 강춘길 집사는요. 피난을 가지 않고 한의사인 아버지 또 양의사인 아들이 남아서 아픈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을에 남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고요. 이망경교회 목사님인 김종환 목사님 역시 피난을 권고받았지만 자신의 양떼를 버리고 갈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남아서 새벽기도 인도 후에 결국 끌려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경남합천 가천교회의 그 박희천 전도사님은요. 주일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공산당에게 연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공산당이 너가 만일 주일 당이 시킨 일을 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공산당의 회유에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면서 거부하고 총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종덕 목사님. 자, 이종덕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 첫 번째 그 침례교단 한국인 총회장인데요. 자, 강경 침례교회에서 이제, 어, 교회에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피난하게 돕고, 이제 자신은 교회와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남게 되는데요. 이분은 아군도 적군도 예수를 믿으라고 외친 전도자입니다. 그냥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 내무서 등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목사임을 알리는 명함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요. 결국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총살당해 총살 순교하십니다. 또 한덕교 목사님 역시 이제 이분은 평양신학교 졸업하고요. 안주동 교회에서 심오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 운동 반대하다가 도망, 반대하다가 이렇게 발각돼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일본군에게 체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신사참배한 것을 후회하고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북쪽에 이제, 어, 공산주의가 들어오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족들은 모두 남쪽에 보내요. 하지만 이목사님 본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월남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선거운동 반대하고 이제 북조선 기독교연맹 가입을 거부해서 결국은 감옥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감되었다가 탄광으로 끌려가서 노동하다가 이제 전쟁 중이던 10월 15일 1950년 10월 15일 공산군에게 결국 순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북 옥곡군 미면 원단교회 교인 75명 중에 73명이 한꺼번에 살해됐고요. 그리고 전북 삼례교회 김지원 목사님과 그의 가족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또 황해도 봉산의 계동교회 180여 명의 교인 중에 175명이 나무로된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모두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형무소에서는 요 남한 각지의 교역자, 평신도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공산당들이 후퇴하면서 감옥에 불을 질러서 모두 불에 타 순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운 일들을 돌보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는 손양원 목사님의 외침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되지 않고요. 욕을 먹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비난받지 않으신다, 않으신다고요? 예수 믿는데 만사 형통이라고요? 이런 분들의 신앙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요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을 예를 들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통합을 반대하고 또 공산주의와 주사파를 경계하며 자유를 주장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주의자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원수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에너미스, 원수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로는요, 에크로 s 스 에크드로스, 헬라어로는 미움받는 사람, 나에게 적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실천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원수된 자들이 과거에는 내 이웃이었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특별히 어린 아이와 우양까지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아멜렉의 싸움이 나오는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13절을 보면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이 해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셨다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여우수의 군대가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멜렉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적 이 대적은요 영어로는 에너이라고 에너미스라고 대적들이니까요 에너미스라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원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오아부적 원수 여자의 원수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원수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원수는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원수를 모른 채 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적은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10편 44편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너미스 말고 바로 어드베스 r 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적이에요. 환란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를 구별하는 겁니다.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복음은 큰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놀이극임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김일성을 따르면 살려준다는 공산당을 따르면 살려준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그 공산당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하고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겁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당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적과 원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 북한의 김여정이요.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단체를 향해서 인간 쓰레기라고 말했어요. 북한의 적은 역시 북한이 적은 역시 적이라면서요. 남조선이 역겹다고 말은 이런 막말을 쏟아낼 때 김여정의 하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통일부는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자유를 주기 위해 활동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이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다음 대선 후보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북한의 풍선으로 성경을 보내왔던 그 순교자의 소리 이 성경 보내기 사역을 간첩행위로 지목해요. 그러면서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돼도 좋다는 것인지 도대체 누가 간첩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인권운동 그리고 민주운동에 앞장섰다는 지금의 정부 북한 인권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침묵입니까?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전 세계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요. 한국이 북한 인권 유린에 눈을 감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요. 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요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북한 주민의 고통에 더 자유 더 도의적 책임이 있는 나라는 없대라고 말했고요.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전보다 김정은의 안정을 안,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한국 정부를 보면서 세계 인권단체들이요. 유엔에 한국정부의 북한 인권운동 억압을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요.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협상 때마다 북한에서 들고 나오는 말은 우리가 당신들의 적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6.15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 이 국방백사에 보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대 중에 6.15 공동선언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적이라는 말이 사, 사라져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하지만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북한이 적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적이 없다니 완전 코미디 아닌가요? 북한은 우리가 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정부는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은 분명히 구별해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북한의 동포는 사랑해야 하고요. 북한의 공산정권은 적이기 때문에 진멸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싸움은요. 우리 유괴싸움이 아니에요. 역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공산주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산주의의 정체예요. 사회주의,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멸하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상정했죠? 국회의원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사회 지도층의 7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치 행위를 보세요.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유다의 멸망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공산주의에 침묵하고 동성애에 침묵하고 종교통합이라는 배도에 침묵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가늠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한국교회의 흥함도 대한민국의 흥함도 바로 기독교인 때문이었고요 한국의 망함도 그리고 한국교회의 망함도 기독교인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동성애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주장하고 성적 지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 공산주의 주사파, 김정일 정권, 동성애, 종교통합 다 이런 사탄막이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것들 이것에 정체가 사단이고 마귀임을 아, 정말 모를까요? 이들의 정체가 마귀임을 사단임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멸절의 대상을 인도적으로 지원, 운운하면서 사탄과 협력하고요.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진리를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진리를 말하면요. 진실을 말하면 목사면 목사답게 성경이나 가르칠 것이지 쓸데없는 말 한다고. 예배종이 쓸데없는 말 한다고. 이렇게 핑장하면서 수국 꼴통 보수 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네,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외치고 어떻게 외쳐야 돼요? 지금 늑대가 있다고 늑대가 왔다고 늑대를 조심하라고 주님의 양들을 성도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고요. 성도들은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한 원수는요 절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정권도 아닙니다.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적을 똑똑히 분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자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달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무당같은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죄사함을 받고 그 후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죄를 이기면서 거룩하게 변화해서 장차 이 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 당연히 받는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마귀와 대적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날을 목숨 바쳐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애국 선조들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